예 안녕하세요 김상훈 소장입니다 창업통 tv 예,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하는 창업통 tv 입니다 예 오늘 창업통 tv 는예 오래간만에 예, 창업통 블로그 브리핑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예 블로그 브리핑예 창업통 블로그 중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블로그 그런 포스팅을 직접 저희가 해설해 드리는 블로그를 읽어드리는 코너인데요 예, 제가 어제 오늘 제 블로그 중에서 무려 3만 명 이상 많은 분들이 읽어주신 제 포스팅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몇개 잡지에 제가 창업시장 칼럼을 연재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사저널입니다 이번호 그러니까 통권 1602호 지금 7월 7일자로 서점에 깔린 시사저널의 창업통 칼럼 제목은 사실은 조물주에 건물주, 이젠 옛말, 상가 부동산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블로그를 보면서 요즘 과연 이 상가 부동산, 조물주의 건물주 이런 시장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시사저널에 올린 칼럼을 하나씩, 하나씩 쉽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제 블로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블로그를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예, 어, 지금, 야, 구독자가 15,624명이네요. 어휴, 이 시간에, 오늘도 지금 일요일인데도 3,314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포스팅이냐면요. 제가 6월 30일자에 포스팅한, 예, 이겁니다.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 옛말 어, 상가 부동산 위험하다 이런 칼럼인데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내용을 좀 보면 어, 요즘 우리나라 창업시장 하수상하다 뭐 재난지원금 통해서 동네 상권이 반짝 뭐 이런 특수를 좀 노리는 측면도 있었던 반면 홍대 상권 같은 대형 상권, 오피스 상권, 대학가 상권 야 이건 비싼 월세 감당 못하고 임대문의서비스친 가게들이 상당히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영업 구조조정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죠 프랜차이즈 시장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6529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공정에 등록돼 있었는데요. 어 최근 6월 말 현재 보니까 6,362개로 줄었어요. 3개월 만에 163개 브랜드가 지금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잔뜩 이런 코로나 시즌으로 인해서 잔뜩 웅크려지고 있는 이 창업 시장을 반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데요 문제는 창업시장은 창업시장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업시장과 연동된 바로 상가 부동산 시장이죠 그래서 얼마 전제 사무실로 다급한 전화 한 통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 어떤 내용이냐면요 최근 이 강남 지역 내지는 이 강남 지역에 있는 강남 상구 지역의 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곳의 역세상권, 오피스타운에 있어 1층에 실면적 10평, 어, 그니까 분양평수나 20평 되는 거죠. 이 10평 상가를 10억 원. 뭐 평당 분양가 5천이라는 얘기죠. 분양평수 20평이었으니까. 근데 10억원 주고 분양받았는데 지금까지 보증금 3천에 월세 150 주고 카페로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즌으로 인해서 카페 매출이 줄었고 결국은 카페가 문을 닫았고 임대문의를 써붙였고 하지만 신규 어, 창업자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차면 이분이 직접 직영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좀좀 좀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야 지금 10억원을 드렸을 때이 10억원 상가를 분양 받으라고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4% 수익률 정도는 어,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10억 원에 4%라면 연 4천만 원 수익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개념으로 본다면 아무리 못해도 보증금 5천에 월세 300 정도는 받아줘야죠. 근데 이미 150에 주고 있었, 있었기 때문에 4%는 커녕 수익률이 지금 2%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150만 원 월세 못해, 월세를 못해 세 내고 있던 카페가 이제 문을 닫았고 공실이 됐고 어 임대 점포를 써붙였는데 어 신규 창업자가 오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지금 문제는 이런 전국의 신도시, 뭐 전국의 혁신 도시, 뭐 이런 신규 택지 개발 지구 상가 분양 시장에 가 보면 이 지금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해 주신 어 이분들 케이스는 너무너무 흔한 너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임대 수익이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가를 분양받은 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 저는 이 창업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좀 봤을 때는 해당 지역의 좀 상세력도 알아보고 과연 어떤 곳인지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4% 수익률은 요원하다. 불가능하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창업 아이템 또한 많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어떤 거? 부동산 중개업소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 뭐 전국에 13만개인데요. 과포 아닙니까? 근데 이곳에 부동산, 신규 부동산업소가 들어올리는 없죠. 부동산중개업소는 월세 유무와 상관없이 전세가 대비 0.9% 이런 중개수수료를 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 이 창업시장이 좀 활성화된다면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 상세력에 월세 300 내고 1층 10평가게에서 수익률을 낼수 있는 상가는 저는 많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좀 부연해서 본다면 요즘 창업시장과 연동된 상가 부동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다들 누구나 우리나라 창업자들도 뭐 건물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사업하는 이가게에이 점포만이라도 내 거였다면 그러면 월세 내지 않고 사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우리나라 사실은 월세 내고 있는 창업자들은 누구나 꿈꾸는 그냥 작은 소망이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런 작은 소망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조물주의 건물주를 꿈꾸는 이러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상가 분양을 받았던 임대인들이 요즘 수익률 못 내서 내지는 임대문이 써붙여서 공실점포가 돼서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리비 내고 하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어찌하우니까 이런 분들이 요즘 사실은 이 전화주신 분 뿐만 아니라 너무 수두룩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런 이 임대인들의 수익률이 높으려면 임차인들의 창업성과가 높아야 되거든요. 임차인들의 창업 성과가 높으려면 창업시장이 안정화되고 창업시장, 야 창업하면 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야 그래도 열심히 돈벌수 있어. 이런 자영업시장의 안정적인 카르텔, 이런 생태기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요즘 창업시장 컨디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알토란 창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임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창업자 없는 임대인은 어떻게 보면 뿌리 없는 나무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업시장 활성화라는 전제 조건에서 상가 부동산 시장은 유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창업시장이 어려우면 상가 부동산 시장은 급냉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칼럼으로 제가 계속 정리를 했던 거죠. 사실 필자는 상가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을 몇년 전부터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다. 상가 부동산 시장을 분양받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형 구글절절합니다. 한결같이 노후 대책. 으로 상가를 투자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었고요. 하지만 코로나 시전에 어떤 상가 분양자들은 머리가 아프죠. 노후 대책이 돼야 되는데 노후 대책은 커녕 지금 관리비만 메고 있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애물단지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전국의 신도시 상가나 이런 택지 개발 지구 뭐 이런 혁신 도시 상가 이런 데서 계속 많아지고 있다.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0억대에 자라는 상가를 구입하면서, 야, 이 상가를 계약하기 전에 좀 제대로 따져보고, 살펴보고, 타당성 분석도 해보고, 현존 가치, 미래 가치를 보면서 정확하게 수익률 분석도 좀 해보는, 이러고 계약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100만원짜리 이런 핸드폰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얼마나 우리는 따져보고 합니다. 합니까? 근데 우리는 10억 원짜리 상가를 구입하면서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말만 믿고 그냥 계약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어 이거 결국은 상가 분양시장의 거품이 빠져야만 저는 창업시장의 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저는 있다고 봤습니다 코로나 시즌은 금방 종식될 분위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창업시장도 금방 화랑세를 누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당분간은 지속적인 불황의 눕을 건널 수밖에 없다 상권에서 임대문이 써붙인 가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신규 창업자는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신규 창업자들도 계속 돌다리를 두드르는 심정으로 창업시장을 녹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를 그렇다면 임대료 저렴한 가게에서 실속 창업을 노리는 창업자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상가 투자자 관점으로 본다면 안정수익을 담보한다는 것은 고수익 상가라는 건데 고수익 상가라는 것은 창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비싼 점포라는 거죠. 문제는 임대료 비싼 점포들은 대부분 저는 상가 분양가 거품과 연동이 돼 있다 이 말씀을 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 상가 분양 시장을 조금 들여다 보면요, 전체 분양가의 예전에 한 7% 정도가 상가 분양 대행사 수수료였거든요. 결국 10억짜리 상가에 7천만 원은 분양대행사 수수료였고 그중에 2, 3%를 떼서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렇게 물건을 뿌리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경우를 현장에 나가면 금방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비싼 점프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즌에 공실로 이 전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고요. 공실을 막기 위해서는 어,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렌트프리 상가 너무 많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수익률을 감안하지 않고 할인해서 임대료를 깎아서 창업자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 칼럼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즘 신도시 상권에서는 1년 동안 상가 임대료를 받지 않는 속칭 렌트프리 상가도 자주 눈에 띈다 창업시장과 상가 부동산 시장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다 자영업 창업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가 있어야만 상가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춤출 수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 시즌의 임대인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해야 할 시점이 왔다. 저는 이 부분으로 칼럼을 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야, 사실 요 상가 부동산이 위험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1기 신도시부터 최근에 3기 신도시, 혁신도시, 전국에 수많은 상가들이 정말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 시장이 많이 지어진다는 것은 상가를 이용해서 창업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창업자들이 많이 생기려면 창업시장에 놓고 하는 창업자들이 투자 대비 수익성, 성과 창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창업시장을 보면 90년대, 2000년대와 많이 달라졌죠. 90년대에 비해서 지금 대형 할인마트가 무려 500개, 거기다가 복합 쇼핑몰, 사실은 요즘 창업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온라인 시장의 급행창 아닙니까? 특히 홈쇼핑 시장은 거의 뭐 먹거리 살거리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이런 느낌 뭐 이런 거 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상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오프라인 창업 시장이 안정화돼야 된다 즉 자영업 시장의 생태계가 안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게 최근에 이런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창업 시장이 어려워졌고 그와 동시에 이제는 창업자들의 월세로 수익을 담보하는 상가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제는 이 장밋빛 이 전망을 가져오기가 어렵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결국은 창업과 부동산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즉, 창업자 입장과 투자자, 상가 부동산 투자자 입장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창업자들도 내 가게에서 안정적으로 월세 안 내고 창업하는 거, 이런 게 하나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상가 부동산 시장과 창업시장은 정말 긴밀하게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공급시장 과잉, 특히 상가 부동산의 뭐야, 무분별한 뭐... 이런 확장세는 좀 지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가 분양가 시장도 이제는 현실화해야 된다. 어, 경기에 비해서 상가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이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상가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는 점차 좀 하나씩 하나씩 궤도 수정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사저널에 게재했던 이 조물주의 건물주 옛말이다 상가 봉사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제 칼럼을 읽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거를 창업통TV로 블로그를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창업통TV 예 창업통 블로그리핑 오늘 여기까지구요 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예 창업통TV는 늘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